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만드셨나요? <웃음> 만드셨나요? 제가 그걸 안 해서. 예, 인생이죠. 좀...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 안병훈입니다. 이남훈입니다. <웃음> 네. 예,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동아기술교 297호에 나온 아티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예. The next one, after 코로나 시대의 생존 공식. 예, 26페이지를 보시면, 고실래 조직에서 배우는 기업 리 e 리언스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어,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거든요. 이한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맞다 보니까 한번 위기에 빠지면 이걸 헤쳐나오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구나. 그걸 이제 절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의 회복 탄력성이라는걸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이 경영학자들이 이 찾다 보니까 고신뢰 조직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어떤 뭐 특전사라든가 경찰 특공 기동대라든가 이 뭔가 늘 긴장 속에서 특수한 임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어, 크로 예. 예측하기 힘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재즈. 어. 이제 오케스트라는 딱 단장 그 지휘자가 막시는 대로 이렇게 일삼이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악보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재즈는 악보도 없죠. 필에 따라. 어그 지휘해주는 지휘자도 네. 없죠. 네. 그야말로 그 재즈 연주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면서 흐름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공대 뭐 사실 아무리 훈련해봤자 적이 어떤 반응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조직이론학자들이 어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 예, 예. 조직들은 고신뢰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인 거죠. 예. 이런 고신뢰 조직에서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패해서 배워라 라는 겁니다. 어, 수많은 실패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실패들이 있는데 이런 고신뢰 조직에서는 그걸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더라는 거죠. 어, 이런 작은 실수들은 왜 일어났을까? 저런 실수들은 또왜 일어났을까? 왜 우리 예전 학창시절에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런 거 만드셨네. 만드셨나요? 제가 그걸 안해서 인생 <웃음> 예, 좀, 인생이 좀. 네, 시험을 치고 나면 틀린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잘 분석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다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차연할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실패해서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왜냐면 않죠? 조직에서 나 실패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d b r 요거 만들면서 사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음. 생각하는 것이 예, 예. 성공 사례는 그대로 따라해도 성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 성공 포인트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막 성공에 기여한 요인이 막 수백 가지변수가 많죠 근데 실패 사례는요 그대로 따라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 저렇게만 안 하면 되겠다는 라 <웃음> 네. 시사점이 확실한 시, 거죠 그럼요 왜냐면 그대로 하면 진짜로 <웃음> 실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 사례만큼 뭐 성공 사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실패 사례는 뭐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기업에 가가지고 이번에 실패 좀 크게 하셨는데 실패 사례 좀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하게 좀 데이터 좀. 밝히기 싫어하죠.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왜 그러시죠? <웃음> 저희한왜 그러세요? 막 네, 네. 부관 잠치 하시라고요? 부탁해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대부분이 근데 실패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리더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숱한 실패를 거쳤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성공했거든요.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정말 기사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어그저께도 실패했고, 뭐차찰가 가지고 떨어지고 막. <웃음> 그 삶이 실패의 연속이 실패 연속이었죠. 실패 의 연속이었죠. 근데 이제 그 솔직하게 그걸 얘기를 하면 돼요. 리더부터 야 실패라고 하는 것 도저히 불가피한데 이제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가 있어요. 근데 뭐 나쁜 실패 같은 게 예를 들면 태만이라든지, 뭐나 의도를 갖고 뭐 하는 불성실, 뭐 이런 불성실 뭐. 네. 뭐 이런 것들은. 어 단호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나쁜 의도를 갖고 막 조직이 망가져 막 이러면서 실패하는는 이제 그뭐 그렇죠. 단호하게 쳐다 근데 이제 좋은 실패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음. 실패한 근데 실, 그런 실패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흔한데 대부분 조직에서는 모든 실패는 다어 부끄러운 거뭐 얘기하면 뭐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될것막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여기서도 리더십이 역시 중요하다 어. 크게 실패한 조직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네. 500억 정도 날렸다고 그러고 근데 네. 이제 그 철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네. 그 500억 정도 규모 날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CEO가 아 이건 내 잘못이다 의사결정을 음. 잘못한 내 잘못이다 그리고 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면 음.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뭐 본부장부 터쫙 있을 거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0점. 어. 혹은 어, 누가 봐도 뭐 괜찮은 부서에 다시 가 근데 이제 그 조직원들한테 주는 황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저 정도 실패를 해도 조직에서 예, 괜찮구나. 어, 그 대신 이제 나쁜 실패가 아닌 거죠. 음. 좋은 실패인 거죠. 예, 예. 자두 번째 시사점은요. 음. 좀 편하게 풀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뭉뚱거리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구체화하라라는 거죠. 많은 조직에서 뭐 실패가 됐건 성공이 됐건 그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요.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왜 실패했지? 열정이 부족해서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성공 방법이 이제 도출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실패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이 체화되어야 된다. 그치. 이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기업들 보면 비전, 미션 뭐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이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비전은 무슨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든가 뭐 업계 1등이 되겠다 라거나 이걸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업계 1등이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뭘로 1등이 될 거냐 친절함이냐, 기술력이냐, 뭐, 내구성이냐, 좀더 구체화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에 딱 가서, 어, 대체로 이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전략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예, 예. 그것만 딱 보고도, 아,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을 이렇게 판단하는지, <웃음> 바로 그쵸, 그 부분이에요. 그쵸. 얼마나 구체적이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갔는데,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웃음> 그건 뭐가 ]은... 매력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냥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 돈은 이제 조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웃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조직이 갔더니 리테일 역량 확충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방향이 명확한 거죠. 구글도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정보들을 편리하게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 어뭐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직원들도 내가 맡은 업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게 가이드가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요. 현장 전문성을 인정하라는 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신뢰 조직들은 급작스러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 상황들을 갑자기 막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누구에게 어떤 권한들을 줄 거냐. 대부분의 조직들은요. 직급이나 어떤 뭐 연착 이런 걸 가지고 그 고위직에게 그런 결정 권한을 주는 반면 이 고신뢰 조직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 결정 권한을 넘기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한테 권한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재즈 플레이어들이 뭐 실질적인 뭐 자기 멜로디에 대한 어 권한을 줄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담당 장관 뭐 그런 사람, 비서관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회의를 주재하더라. 대통령 오히려 옆에 한발 물러나있더라. 라는 거. 시사점이 아주 크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신뢰 조직을 통해서 지금 같은 포스트 코로나 이 위기 상황 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많은 기업들이 시사점을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